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에서 이제 그 배우고 있는 책이 한건 있어요. 어, 그 제목이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이렇게 해서 어, 차트가 총 전체 파트가 4개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성되어 있는 파트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같이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책 리뷰하는 시간으로 가실 거고요. 요거는 짬짬이 뭐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부동산 시세나 이런 걸 업로드하다가 심심하거나 한 번씩 책을 읽은 걸 넣고 싶을 때 짬짬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가 대한민국 부동산 허와 실이라는 파트인데요. 여기에 소 제목이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경기 부영과 부동산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 놨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 과거의 정책이 지금도 똑같이 대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건 한 번쯤은 또 살펴두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책 제일 처음에 이제 이게 시작되는 첫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006년 7월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어, 여기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자리에 성화대 정책실장에서 경제부총리로 옮겨온 권호규 후보자,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자리에 이제, 어, 크게 주고받는 대화들을 가지고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어, 그 권호규 후보자와 열린 우리당 강봉규 정책, 강봉균 정책위원장, 정책위 의장 간에 이제, 설전을 두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책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강봉균 열린 우리당 그 정책의장은요. 작년에 만약에 경기가 4%밖에 성장이 안 됐으면 올해 2% 더 보태서 6% 성장하는 정책이 뭐 잘못됐나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 부양이라는 것은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는 정책 당국에 이런 인위적인 그런 노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권호규 후보자님은 지나치게 확장적으로 경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이 스탠스를 정부가 취한다는 거는, 어, 한마디로 투기를 할 그런 빌미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들고 이제 막 설왕설래 이제 말들을 주고받았겠죠. 그 청문회 자리 말고도 제주도에 이제 포럼이 있어서 갔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강 의장은 건설 경기는 우리가 정부 정책에서 강원 조절을 할수 있는 유일한 분야다. 이 건설 경기가 그러니까 건설 경기의 그 분야를 가지고 당연히 경기 관리 그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아까 마찬가지로. 건설 경기 부양 카드로 쓰는 걸 이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그냥 그 아까 그 후보자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한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은 응. 건설 경기를 가지고 정책을 살리다 보면 그 잠재 성장률을 이제 그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잘못된 부정적인 인자, 그런 시그널을 준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부반응을 보인다. 어, 그렇게 그러니까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기부양에 당연히 거부반응이 있고, 정부는. 또, 그 다음에 당은, 정당은, 당장 이렇게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우선 이제, 어, 막 뭔가 경기를 이렇게 부양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선호를 하고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그 경제의 기초 체력을 깔가 먹는다라고 이제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건설 경기로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그 유혹을 참여 정부 시절에도 이제 이런 그게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이제 경제장관 간담회를 이제 가졌던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2004년 6월 18일입니다. 그때 건설 수요가 어, 올해 4분기부터 내년에 걸쳐서 아주 전반적으로 깔아앉을 거기 때문에 건설 투자의 급감을 막는 것이 관건이다. 건설 투자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현재 총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골프장 250개를 지어서 경기를, 건설 경기를 좀 살려서 부양을 하자. 경기 부양을 시키자. 골프산 경기 부양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그 순간에 또 박은 하는 총재는 어, 고유가로 그동안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이거 내수 그거를 회복하고 수출이나 건설 경기가 어, 이렇게 빠르게 식어가는 걸 막으려 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래가 금리를 3.75에서 3.5로 낮춘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현재 부총리는 맞장구를 치면서 만시지탄이다. 그 이미 뭐 늦었습니다. 진작 좀더 그렇게 해주죠. 하면서 맞장구를 이제 치고요 그러다 있는 그 당시에 당시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이 어 부동산 경기가 막 하락할 때 쓰는 정책은 상승할 때 쓰는 정책하고 똑같을 수 없다. 그러면서 경기가 하락할 때는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당연히. 어 풀겠다. 이러면서 종부세를 이제 그 세제 완화하는 것을 시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 당시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원장은 그걸 반대했어요. 종부세 그 규제 완화하는 거를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말에 종부세가 원래 6억으로 뭐 하려고 하던 거를 완화를 해서 그냥 9억 원으로 그리고 세대별로 원래 합산해서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그냥 개인별 합산 정도로 후퇴는 했지만 어쨌거나 종부세가 이제 또 시행이 되는 게. 되었네요. 종합부동산세 가니가 종합구멍세가 되었다라고 정부를 막 비판을 하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어, 일단 건설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종부세 후퇴는 시장에서 정책 후퇴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어, 그 당시에 또 이제 2005년 들어서 2003년부터 202003년 12구 대책부터 1년 동안 굉장히 잠잠했던 집값이 이제 2005년부터 판교 신도시 분양, 그다음에 강남의 재건축 초고층 재건축 이제 뭐 추진하는 거 이런 호재들 하고 이제 겹치면서 어뭐 집값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 정부는 2005년도 83일 대책을 통해서 이때는 참여정부겠죠? 2003년도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요. 이때부터는 다시 종부세를 원상복귀를 이제 시킨 거예요. 완화했던 거를. 원상복귀 시키고 막 그런 과정들을 또 거칩니다. 어, 그, 이거는 아까 앞에 연재 부총리가 건설 경기 살린다고, 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하는 박은 그 하는 총재가, 어, 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규제를 완화를 해서 이정재 이종 경부 이종규 이제 세제실장이 어 규제 완화를 오를 때그 하는 거랑 내릴 때 쓰는 정책은 다르다 이러면서 규제 완화를 이제 했고 이러다 했더니 이제 완전히 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졌죠 그더니 이제 막 이제 올라가는 또 이런 그게 아니겠습니까 또 투자를 하는 사람을 소위 정부에서 투기꾼이라 하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날이 온다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런 규제 완화가 있고 할 때까지 어, 그러고 있었습니다. 경기 완화를 계속 요구하면서. 어, 그러다가 이제 IMF가 왔잖아요. IMF가 오고 난 이후에 사실은 경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살려야 될게 IMF였잖아요. 그 IMF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대대적인 이제 경기 부양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건설사 그 사장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부영회장이 양도세 폐지해달라 뭐, 이미, 뭐,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는데, 무슨 양도세 매기노? 보고, 이 폐지해달라. 그 다음, 대동주택은 시설 유지, 뭐, 관리비 이런 거, 그, 좀더 많이 늘려달라. 이제, 지원해달라는 거죠. 관계사고 같은 거 일어나도, 이제, 다 건설업계 책임으로 돌아오는데, 시설 유지 관리비 이런 거좀 책정해 늘려달라. 이런 거. 사모건설은, 주택 보증 그,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보증범험이 부실하러 다없어지붙는데 뭐, 대출만 남아있노? 대출도 탕감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 요구를 한게 많았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뒤에 실제로 정부는 생애 어,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는 대출을 70%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2001년 말까지 신규 구입한 주택은 양도세 면제해주고, 지등록세 50% 감면해주고, 건설사는 부조조정 하면서, 어, 그 건설 산업 구조 조정 및 투자 적정화 방안에 이제, 오이산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완화들을 많이 해준 거죠. 그리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 열 번째 주택 경기 활성화를 발표한 거예요. 국민의 정, 그 정부가 김대중 정부잖아요. 98년 IMF부터 2003년도 까지입니다. 요때 벌써 열 번째 거의 4개월 간격으로 경기 부양책을 이제, 건설 부양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살려야 되겠죠, IMF 이후에. 나라가 뭐, 경제가 말이 아니니까.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비양책을 계속 내놨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졸업을 8리5광복절 쓰는 때, 딱, IMF 졸업했다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99년 8월 15일, 어, IMF 건자, 거의 뭐한 1년, 한몇 개월 만에 발표했다고, 1년 반 만에, 졸업했다고 발표했는데, 그해 8월 말에 대우그룹 사태가 터졌고요. 그다음 현대그룹 왕자의 난이 이제 또 발생되고 하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이제 얼어붙었죠. 그때부터 주택시장 부양책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99년 이제 그 말, 그때부터. 그니까 98년도에 먼저 아파트 분양가 자유라 했죠. 99년도 분양권 전매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재당첨제 그 제안을 폐지를 했어요. 임대 사업을 장려했어요. 2000년도부터는. 98년도부터 2003년까지가 김대중 정부라 그랬죠. 어, 그때 계속 이제 부양책을 쏟아부은 거예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자금도 지원하고, 어, 막 그렇게 하면서, 25.7평이하 신규 주택을 지득할 때는 취득록세 25% 감면도 해줬고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할 때도 취득록세 감면해줬고요. 소형 주택을 구입한 거에는 저금리로 금리 아주 낮춰서 어, 주택 그 구입 자금 지원했고요. 모든 걸다 쏟아부었는데 이건 정부가 암묵적으로 투기를 해도 그냥 막 주택 경기 부양하겠습니다. 이걸 공식화 행과 같은 거예요. 어, 2001년도에 한해 동안에 무려 그 금리가 내 차례나 인하돼서 사상 최저 4%대 이제 그 콜금리가 콜 인하가 됐어요. 그 내리는 그 이유를 미국 테러 참사로 대외 여건이 악화돼서 실물 경제 경제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금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봐요. 건설 경기 살린다고 대출 왕창 완화해줬죠. 대출 완화하면서 미국 뭐 테러 뭐 뭐 충격 뭐 이런 거 핑계되면서 금리 4%대로 그 당시 최저금리로 내려왔죠. 자금은 계속 풀었겠죠. 대출이 이렇게 풀리니까. 그 다음에 각종 규제 완화했죠. 건설경기 살린다고. 뭐 이러다 보니 경기가 안 살아날 수가 없죠. 부동산 쪽 관련 경기가. 그, 그 당시에 이제 또 불의 기름을 부은 게 강남 재건축 단지를 이제 뭐 초고층을 완화하고 이러면서 투기 조정이 이제 그때부터 2002년도부터는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동안 부양책을 썼는데 2002년도부터는 이제 안정정책을 발표해야 될 판이 된 거예요. 그 2001년 경기가 사늘할 때 5.23 경기 부양대책을 발표했는데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 경기 부양대책 발표하고 바로 한달 뒤에 이교 경제수석은 업무보고하면서 이제부터는 투기 대책입니다. 한달 뒤에. 부양책 발표하고 한달 뒤에 투기 대책을 발표했다는 거죠. 어, 그만큼 완전히 부동산 관련 어떤 이런 그게 정책이나 유동성 자금이나 규제 완화나 대출 금리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출렁거렸다는 거죠. 어, 2002년도부터는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 대책에 쏟아졌습니다. 18, 2002년 18대책, 36대책, 막뭐 이런 것처럼, 어, 규제 대책이 이제 쏟아졌고요. 어, 이거는 그동안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의 효과, 그 다음에 확장적인 통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과잉 규제 완화하고 돈 풀고, 어, IMF 외환이기 이후에 3년 동안에, 그리고 주택 공급 물량이 없었던 거예요. 3년 동안에. 50만 호를 밑돌던, 그 3년 동안, 50만 호를 밑돌던 주택 공급 부족, 이게 한꺼번에 이제 겹쳐가지고 집값 상승에 불을 당긴 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동산은 70년대 말에도 한번 1차 순환기가 있었고요. 80년대 말에도 또 2차 순환기가 있었어요. 집값이 폭등을 했었어요. 그때 역시도 과잉 유동성 플러스 주택 공급 부족 이런 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막 도시화가 되고 하면서 주택 공급이 막 도시로 몰려오는데 어, 집은 모자라고 어, 돈은 풀려 있고 공업화되고 하면서 돈은 풀리고 집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집값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다가 여기는 규제 완화까지 이제 겹친 거예요. imf 그이후의그 정책에는 그러다 보니 막 완전히 폭등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그 정책을 이어받았던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참여 정부인 거예요. 2003년도에 그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앞에 정책을 이어받는 그 인수위 시절에 경제 이분가로부터 부동산 관련 대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했던 얘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 앞에 정부가 당연히 이제 부동산 폭등하는 중에 이제 넘겨받았겠죠. 유제 뭐 유동성 뭐 경기 살린다고 뭐 모든 거다 풀어놨으니. 완전히 피, 규제를 하고 있어야 될 필수 규제마저 다 무장해제를 시켜놨던 거였어요. 앞에 정부에서.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앞에 정부에 이제 규제를 풀어놨으니 하고 오르기 시작했겠죠. 그불 붙는 온탕이었겠죠, 이제.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가 그걸 넘겨받으면서 너무 가파르게 이제 상승할 조짐들이 보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규제를 하면서 정책상은 풀어놨던 규제는 막 계속 쏟아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말에는 올랐습니다. 집이. 규제를 하는 것도 왜냐? 공급을 그 전에 너무 안 했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됐던 게 계속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였죠. 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웃음> 섣불리 이제 규제를 풀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다는 게5공화국 시절에도 이제 겪었던 거예요. 82년부터 84년도 사이에. 어, 그러다 보니 또 경기가 막 과열되면 또억눌러고 억눌러다 어, 보니까 또, 또몇년 동안은 또 계속 이제, 어, 좀 부동산 경기가 또 깔아 앉아 있다가, 깔아 앉아 있던 걸또 살린다고 또막 풀면서 규제할 때는 아까 아파트 불법 전매,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 중, 중개업소 이제 거래 행위에 대한 뭐 조사 강화, 이런 걸다 했던 거예요. 어, 그렇게 막 해가 오다가, 어, 또 이제 경기가 또 깔아 앉잖아요. 86년까지 또 이제 침체가 됐네요. 그랬더니 또막 목소리 이제 또 살려야 된다고, <웃음> 살려야 된다고 또막 목소리를 또 내죠. 그러다 보니 이 경기 부양도 다 정치 논리 따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 경기는 상승기와 하강기를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게 정부 정책 따라 경기 살려야 된다 하면 상승, 규제를 풀 거니까. 아, 너무 과열된다, 규제해야 된다 하면 또 하강, 온탕에서 냉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것처럼 인위적으로 자꾸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면 선거 때는 경기 부양의 무리수가 따르게 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당연히 부동산 투기라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왜 공약을 그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 해왔던 거예요. 그게 육공화국 출범, 출범 직전인 8 7년도에 88년 올림픽 그할점에도 그렇게 됐던 거예요. 공약들을 막난발을 해놨던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 땅값이 공략 발표한 그 자리는 뭐두 배씩, 세 배씩 뛴 곳들이 예사로 많았고에, 어, 그러다가, 어, 경기 부양을 살리는 그 단골 메뉴는 대략 건설업이었던 거죠. 건설 투자로 해놨는데, 이게 건설 투자가 국내 총 GDP의 19%까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2005년도 기준으로는. 그게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어, 주택 200만 호 공급을 1990년대 초를 전후해서 어, 획기적으로 분당, 일산 등 이런 신도시 5개 신도시를 포함해서 수도 200만 호를 그 본격적으로 네, 건설을 해 뒀던 네. 게 있어요. 처음에 80년대 초반은 25만 호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집을 지어 짓게 놓으니까 91년도에는 이제 어, 거의 19% 그 이상의 이제 그 GDP에 차지하는 게 점점점점 늘어나가지고 국내 총생산 GDP의 2005년도에는 19%까지 차지하도록 늘어났고 나중에는 건설경기 진정책까지 내야 될 그런 지경에 이제 간거예요 음, 이렇게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자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견서, 건설업, 주택 부분을 자극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나중에 이제 자꾸 어, 문제가 되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어, 이게 혹은 국가 토건 국가란, 이게 이제 그, 토건업으로, 토건업과 정치권이 이제 유착을 해서 세금을 막 당진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개발을 해가는 그런 국가를 토건 국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머리 속에 토건 국가의 사고방식이, 1960, 70년대 막 한창 개발을 했잖아요. 전쟁 후에 공업화하고 개발하고 할 때. 그때 도시화하고 하던 그런 그게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서, 건설 경기를 가지고, 어그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2001년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그 25년 동안 조사한걸 보면 1조 원을 투자했을 때 건설경기에 투자를 하면 첫 해에는 0.42% 경제성장 효과가 있었지만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30년 후에는 마이너스 0.31% 그런데 그걸 R&D,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하면 첫태에는 0.25% 경제성장을 가져와서 뭐 반토막이었죠. 건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런데 30년 후에는 1.54% 오히려 플러스. 몇 배의 오히려 경제성장을 하는 게 R&D 연구비에 투자하는 걸 가지고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거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책 처음 서론에 있었던 2006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권호규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위적으로 어, 경기를 부양하는 거는, 건설 경기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거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여당에서는, 아이, 뭐, 4인게 6% 늘리는 거, 건설 좀 늘려가는 거, 그러뭐 나쁘냐. 어, 이런 식으로 상반되는 그런 의견을 보였던 거예요. 어, 그동안, 어, IMF를 겪으면서, 어,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어, 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은 또 작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집이 폭등하는 폭등각을 만들어 놨었죠. 그걸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또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해되면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죠. 잡으려고 했지만 집이 제대로 안 잡혔죠. 그렇게 돼 왔던 겁니다. 안 잡히고 계속 폭등하다 보니까, 어, 그 뒤에 이제 임명박 정권 지나고, 뭐, 또 박근혜 정부 오고, 그때 와서 이제 또 완화를 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요. 어, 공급이 작은데 규제까지 완화되면 완전 폭등각이 될 거고, 어, 공급이 작으면서 규제를 해야 돼도 공급이 작으면 집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오늘은 짧게 지금, 어, 이렇게까지 뭐, 많이 풀었습니까?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줄 대사가 제목에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오늘 훑어봤습니다. 짬짬이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이 책을 리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지금 그 흘러가는 거 하고. 제가 제대로 전달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리뷰하는 이유가 리뷰하면서 제가 더 공부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봐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